그럼, 빠르게 방주로 이동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중하게. 부원자님께는 주변의 경계를 부탁드립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웃음> 저건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군요. 어서 보호해요. 준비 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웃음> 네, 준비됐어요 내가 이겼지롱! 어, 어떡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에 거대만한 석이 있네요. 회수하면 방주의 자원으로 쓸수 있겠어요. Gauss're ]Pointer. 저 주민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구조하고 방주를 향해요. 성공적인 날이었다. 받아주세요 회복의 니이군요 부상자를 치료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비니 이제서야 오셨군요? 먼길 행차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어라? 폐하 왜 그렇게 약해지셨죠? <웃음> 금지된 소환의 시계 넌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는 거지? 폐하의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를 배신한 주제에 어머머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네, 린지. 클로이랑 로제도 고생이 많겠어. 너의 삼총사는 항상 리액션이 좋았지. 그래서 좀더 놀리고 싶어지는걸? 너는 진짜... 절대 그만 앉아봐! 음. 바로 그 반응이야. 말싸움할 생각은 없어요, 비비안. 얼른 비키세요. 로제도 참 그렇게 살기 등등한 표정을 보니 반갑네. 로제가 그런 표정을 지을 정도로 날 생각해 줬어 기뻐. 하지만 비켜줄 순 없지. 모시는 분으로부터 그렇게 명령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비키게 하는 수밖에요. 아짜릿하네 자. 어디 그럼, 잘나신 부원자님을부른 너희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시험해볼게. 어설프게 골다가는 뼈도 못추를 테니 각오하렴. 흐흐흐, <웃음> 간세요꽤 하는걸? 그래, 뭐 나름대로 구원자라 이것이 하지만 구원이란 말은 결국 허울뿐 약속된 청말은 결코 막을 수 없어. 구원자님의 생체 신호를 발견. 메피스토펠레스 지상에 강림합니다. 이 목소리는 아 다행이다. 마침내 저를 찾아주셨군요, 구원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종말을 저지할 수단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하, 어느 틈에 방주의 장면인가? 당신인가요? 구원자님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 타겟 설정. 아직 미계약 상황이므로 방주에 저장된 만화를 사용합니다. 방해되는 정령을 치워버리도록 하죠. 방주의 창 기동! 시스템 올 그릴! 적을 확렬합니다. 모드 해제 적 생존 방주의 만화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내 마물들이 다 죽었잖아 <웃음> 방주의 장령이라 이거 재밌게 되었는걸 비비야 그렇게 무섭게 노려보지 마세요, 패야 안 그래도 물러날 생각은 있다 그 희생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할게요 <웃음> 얘들아 잘해봐 일찌감치 항복하는 편이 훨씬 나을걸? 만수무강하세요 패하 그리고 또 보자 무너져가는 세계의 기운 구원자야 정말 끝까지 짜증나네? 하 언젠간 꼭 결판을 내줄 테다! 네, 언젠가는요 우선 방주에 탑승하죠